아니야, 무슨 고민은 아무 고민도 없어 아니 실은 음, 나 고민 있어요 자기가 나좀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세요 응? <웃음> 이거 봐 이게 이뻐, 이게 이뻐 아니, 진짜 못뭐 진지해, 나 지금. 되게 고민이란 말이야. 이번 여름에 자기랑 수영장 가기로 했는데 이걸 입어야 될지, 저걸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입으면 귀엽고, 저거 입으면 조금 섹시하고. 근데 자기가 귀여운 것도 좋아하고, 섹시한 것도 좋아하잖아. 둘다 같이 입을 수도 없고 어떤 수영복이 더 나아? 어떤 게더 자기 스타일이야? 에이 뭐가 이게 안 중요해 나한텐 지금 이게 엄청 일생일대 고민이라고 자기랑 처음 보내는 여름휴가인데 이쁘게 입고 싶단 말이야 알지 내가 뭘 입어도 자기 좋아하는 거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고 싶은걸 그래서 요즘 계속 고민하던 게 이거였어. 아, 자기야. 자기 김밥이 좋아? 아니면 샌드위치가 좋아? 음, <웃음> 아니, 우리 놀러 갈때 김밥이랑 샌드위치도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거더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더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자기랑 처음 만난 여론휴가인데왜안 신나겠어? 요즘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야. 어떻게 하면 자기랑 신나게 즐겁게 더잘놀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그리고 나 아, 셀프티 자격증 있다? 물놀이 하다가 자기 물에 빠지면 내가 구해줄게. 인공호흡도 할수 있어. <웃음> 아니, 그렇다고 물에 빠지라는 건 아니고 혹시나 그런 일 생기면 우리 자기 내가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웃음> 자기랑 놀러 가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아 이렇게 시간 안 가는 거야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자기랑 빨리 여행 가는데 <웃음> 그래서 그래서 어느 게더 예뻐요 귀여운 게더 좋아요? 아니 섹시한 게더 좋아요? 둘 다? 음 근데 둘다 사기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걸? 하나만 골라줘, 하나만 음? 이두 개가 이게 싼 가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가격이 쌌으면 두개다 사서 둘다 보여주지 왜? 고민하고 있겠냐고, 바보야 <웃음>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걸로 지른다? 응? 물론 수영복은 이거고 <웃음> 옷들은 이미 준비해뒀지 아직 한참 남았어도 뭐 입을지 이미 정해놨다고 <웃음> 기대해도 좋아 음. 자기는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거 입고 왜냐면 모이보도 다잘 어울리고 이쁘니까 아 너무 신난다 아 맞다 나 준비 안한거 하나 있는 것 같아 <웃음> 나 그럼 그거 준비하러 갔다 올게 자긴 좀 쉬고 있어? 알았지?